어. 문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제 음. 어. 안녕하세요. 노장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네요. 그동안 음, 집에도 좀 안좋은 일이 있었고 가게에도 2.5단계 해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친구한테도 안좋은 일이 생기고 원래 안좋은 일이 생기려면 한꺼번에 오는 거도요 그런 일들을 해결을 하고 마음 편하게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잠깐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구독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정도 이제 가정 문제로 가게도 어느정도 안정을 다시 잡아놓고 제가 촬영을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중간에 가게에서 주방 주머니 몇 명이 가자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주방에 들어가서 또 일을 또 해야되고 그래서 그동안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일들을 많이 해결해놓고 좀 편한 마음에 와이프하고 같이 어느정도 해결됐으니까 휴식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여행 왔습니다 요즘 경주강리단 길이 굉장히 그 핫합니다 직접 와보니까 경주 한옥마을하고 서울에 있는 익선동하고 비슷한 느낌의 그런 상가가 형성이 되었고 훈한 느낌의 도로도 넓고 카페만 해도 여기가 아마 아까 금세가니까 뭐 100개가 넘지 주말에는 여기 엄청나갑니다. 너무 흩하다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차가 뭐 메어나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상권을 해요. 그 상권에서는 뭐가 특색이 있나? 그리고 어떻게 그 상권이 형성이 됐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상가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 많이 봐야지 많이 느끼게 되고 많이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모키한 거고 맛있다 맛있어요. 또 맛있어. 오, 맛있 이거 스모키일드일드한일드일드한거더일드한 어어어어 거. 거? 일드 무슨 영어가 사투리 <사툴> 같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올라가면서 제가 이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맛있게 먹었던 두부 전골집이 60초 후에 제천인가 어디지 제 제천. 제천 쪽이에요. 영업을 한시까지밖에 안 해요. 시골 마을 안에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먹어본 두부 찌개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가끔씩 와서 먹는데 한번 올 때마다 하루를 다 버려야 되니까. 이데 요번에는 부산 돌리고 경주 돌려서 세천 찍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갈 생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내일 아침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 그집 한번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고 십시오꼭 드셔보시기를 저는 추천하는 집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에서 여러 가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관계가 중에 이 맛집에서 잘 하시는 분 뭐 영업을 바꾸시는 분, 뭐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성공하신 분 그런 분들은 하루 내내 따라다니는 촬영을 하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끄집어내는 그런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움직일 생각 감으로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유튜브도 하다보니까 영상을 남겨야 되는 금방 감념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까봐 그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좀 편하게 하지 않입니다 일주일에 한편 정도.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더 이제 알자, 미술부터 한달 한 정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정리해여서 찍지 않고 제 일상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지 않습니다. 당연나 이런 부분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 영상이 많이 안 올라오더라도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여기만 주있거든 특색이 있으니까 여기만 주사 있는 거예요. 야, 아이디어 잘했다. 어... 네, 그냥... 장사는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특색이 있어야 돼요. 미친듯이 맛있거나. 이 네. 빵을 10원짜리. 10원짜리 첨성대인가 들어가 있나? 다부타? 첨성대가 왜 들어가 있어?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이씨. 그런데 저기 들고 다니는 이거 봐, 멋나게 손잡이까지. 그렇지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계속 먹게 되겠네, 사람들.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주니까 맛있겠지. 빵 두꺼우니까 빵은 먹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좀 밝은 아, 대로. 다보탑이야 맞지? 이 얼굴 아. 나올 거야? 아, 내 얼굴에 이게 가려진 줄 알았지? 안 가려져? 안 가려져. 이렇게 크단 말이야, 이 맛은 어때요? 붕어빵이지, 붕어빵. 어. 붕어빵. 붕어빵 맛이야? 응. 똑같아? 안에는? 아니 는 아직 안 먹었어요. 치즈가 들어있네. 응? <웃음> 거지 같아. <웃음> 어, 치즈를 많이 넣네. 닭 붕어빵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 음 맛있다, 근데. 여기... 음 치즈 좋은 거이다야 치즈 이게 음. 두 가지 치즈래, 모짜렐라랑 음. 우유 크림 치즈. 음, 음 치즈가 너무 맛있다. 음 골목 골목마다 다 카페야. 어 카페가 다 이뻐. 진짜 골목 골목마다 다 카페야. 그거봐봐 다깝다 한옥으로 되어있어서 확실히 운치가 있어 확실히 카페들이 한옥이니까 진짜 운치가 있어 아이거는 이제 문세 보는 거구나 이런식으로 돈놓고 가업운, 연애운 한장에서 갈 거야 여기 봐 구멍가게 60년대 엄청 오래됐네? 한국 알거 어. 두줄두줄어가세요 안십 50년 됐네 검은깨, 검은콩, 꿀찹쌀도넛 같이 주네 그리고 순두부찌개 생 우거지탕도 파네 오 맛있게 보인다 야, 이거는 섞어서 많이 섞어서 먹으라고 아 여기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어, 들어가 있네 두부를 이런식으로 주는구나 음... 딱 이거 생각하는 맛이야 오 맛있다 미숫가루 맛이 나는데 응. 맛있어 맛 찍어 음. 찍고 있어? 응, 응. 오빠야 도너츠야 찹쌀 음. 도너츠 찹쌀 음. 도너츠랑 검은깨랑 뜨거워서 해장이 좋겠다 아침에 그래 맛있치도 아, 음. 음. 응. 바짝 구나왔다 음. 맛있지? 음. 음. 소주 한잔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응. 웃음> 그냥 으로먹 막걸리 한아참 <웃음> 힘들어 소울반이 아... <웃음> 진짜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던 너무 맛있다 음. 서울에서 이거 겨울이랑 비슷하게 밥안 넣고 근데 그거 먹으니까 너무 빡빡한 거야 못 먹겠더라고 어. 뭐든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너무 억지로 음. 계란만 넣고 하려니까 부드럽지도 않고 뻑뻑하더라고요. 어떻게 음. 밥이 없이 김밥이라고 할 수가 있어. 김밥이 음. 안 있을 거라서. 그냥 네, 네, 네, 밥이 없어 계란. 김계란. 김계란. <웃음> 사람 이름 같다, 김계란. 음. 김계란. <웃음> 김계란. 음, 사람 이름. 야 초등학교 이후에 경주에서 첨성대를 또 처음 보네. 그러니까? 귀엽나? 초등학교 때 우리 이거? 사진이 있어. 불국사도 찍었고 첨성대도 찍었고 거의 한음 40년 지나가는야 음 그래도 나오니까 좋네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드,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 나무 하나하나가 진짜 멋있다. 음... 해와나무 응. 학당 학당에도 많이 심어서 악기를 물리치는 염원을 했다고 전해진다 음. 아, 나무가 응. 하나하나가 진짜 멋있다 응. 아 귀여워 옛날에 <웃음> 사람들이 조끄매갖고 <조그맣고 웃음> 그치 요만하다니까 응. 옛날에는... 나는 머리 부딪치지 아이고 야 부딪치겠다 어. 야 <웃음> 야, 숲이 너무 이쁘다. 쥐이 너무 이쁘다. 야, 이 나무도 되게 특이해. 야, 햇빛이, 햇빛이 는거 봐. 와, 멋지다. 애들한테 많이 보여주면 좋지. 계속 유적지 에 돌아다니다가 시내에 들어왔어요. 신라 시대 있다가 현대로 다시 오는 느낌? 오늘 제가 갈 맛집은 여기 반도 불갈비 식당이라고 여기 후기를 들어봤더니 와 아, 어떻게 너무 지저분해? 근데 어떻게 너무 맛있어? 이렇게 후기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이 집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갈비기름이나 이런게 많이 튀었을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가 연탄불로 하는데 연탄불 딱세개만 해요 나머지는 가스로 하고 그래서 일찍 와야지 연탄불에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때는 제가 직접 맛보고 냄새 맡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진상의 빛깔을 봐요 빛깔이나 때깔을 보면 확실히 어, 이집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저는 찾아와요 이 집은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왔는데 뭐 지금 사람들 많이 들어가네요 들어가서 안에 가서 한 한번 보겠습니다 딱 아, 옛날 집입니다 이 집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윤투하니까 너무 딱탕입니다 연탄이 딱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가스로 하는 거고. 세 개밖에 없죠. <웃음> 저희는 항상 이렇게 그 맛집 찾을 때 노포집을 먼저 찾아요. 자, 고기 때깔이, 때깔이 좋아요. 어. 이거, 이거 소주 안 먹을 수없 안먹으려 그랬어? <웃음> 그냥 안 먹을 수가 <웃음> 없어. <없단> 나 원창. <웃음> 뭐? 캠프파이어 는것 <하는> 같아. 아우, 이 사람 좋은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많다. 자, 일단 내가 먹어볼게.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집 맛있지? 그 음. 오랜만에 경상도 쪽에 와서 먹으니까 나도 경상도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도 못알았듣겠네 옆에 어르신들 너뭐 알아듣겠어? <웃음> <웃음> 보신 고기가 4인분입니다 4인분 근데 1인분에 2만원 정도 해요 불이 너무 세가지고 거의 뭐 30분 만에 다먹어 나왔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밑반찬들 받쳐주는 부수적인 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맛이 굉장히 강했고 딱 소주 마시기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웃음> 진짜 말 그대로 옛날 90년대 노포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부수적으로 받쳐주는 부분, 밑반찬이라든가 된장찌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고기 자체는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까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분하지는 않는데 연기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여름에 먹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쪄죽을 것 같아요. <웃음> 고기 자체도 그냥 저 연탄불에 세게 한 번에 싹 구워버리니까 불맛도 나고 그 쫀득함이 또 배가 될수 있는데 가스불에 천천히 굽거나 이러면 맛 없을 것 같아요. 연탄불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연탄불에서 먹어야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반도 불갈비 식당. 와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 성리한테 경주에 한번 놀러 오시면은 여기도 한번 가볍게 가셔서 저녁에 소주 한잔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